8일, 건모 탔습니다. 어, 오늘 오리온 기준 물때가 오물입니다. 저는 원래 가지채비를 하는데, 가지채비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. 네,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될수 있도록 네, 노력하는 건모가 되어 있습니다. 도나로 되어 있죠? 가지가 10cm밖에 안 됩니다. 추 단차가 약 5cm. 자, 걸려서 위로 원줄에안 닿게. 이그 정도. 자, 첫 캐스팅. 아, 싱커는 16호. 결체비 있죠. 핀돌레나 뭐 이런 거 달고 직접 하는 거. 그런 건 입질이 쭉쭉 오긴 하는데 가지는 그거에서 조금 더 당겨야 되니까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걸립니요 태풍이 태풍이 왔다 가서든지 물색 장난 아니에요. 동트기 전에 피딩인데. 자, 올리세요. 자, 첫 포인트 찍어보고, 싱크로 올렸습니다. 물빨이 세가지고, 18호. 어우, 물빨 장난 아니네. 자, 이쪽게 올라가네요. 오, 네. 아 이거 뜯기면 안되는데 왜 뜯기면 안되냐면 수평을 맞춰온겁니다 이게 차를 낳겠더니 아, 처음부터 털리고 시작하네. 아 이런 흘렀네. 고추장 두 개밖에 없는데 해뜨면 고추장 말고 다른 거 쓴다니까. 성측기면 여밭이니까 싱커를좀 낮춰보겠습니다. 아 수평 맞춰온 건데 자 동이 트기 시작하네요. 가보어는 이때가 딱 피딩인데 물색이 장난이 아니에요. 5일 6일에 물이 완전히 뒤집혀졌겠죠. 네, 7일 어제 하루에 다 가라앉지 않았을 겁니다. 갑오징어는 어, 시인성으로 공격을 하죠. 이거 하나남는건가요 어떤 다, 게요? 다 쓰시는 건가요? 어예 예, 이건 제 건데? 이, 이건 이제 거고 저건 제게 아니에요. 용섬이란 곳 섬치기 하네요 그래서 싱커를좀 낮췄습니다. 1 6호에 아, 18호에서 14호로. 날리는 것보다는 밑걸림에 좀 빠르게 대응 좀 해보려고 자, 가 윗걸림 좀 있죠? 오늘 힘들 겁니다 탁도도 어느 정도는 좀저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간문 중에 유난히 온도에 좀 입을 걸려는 여정이 가보진 거죠 식사 <웃음> 오니까 너무 난리네요 어 이거 올해 첫가보진건출전인데 이거 아, 지금까지는 삭질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면에는 물색은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1흙뿐만이아니고 어, 가보지는 분들이 없네요 입을 닫았어 한 10분 정도볼께요 입을 닫졌어한 <웃음> 아, 30-40m 올려본 것 같은데 큰일났습니다 입질도 없어요 손 차갑고 물색딱 탁하니까 음, 패턴을 찾아야 하는데 패턴이 안나옵니다 입질이 있어야 지 패턴이 나오지 잡으셨어요? 아 무슨 색깔로 나와요? 그냥 3 0원짜리니냥 그런 색 어. 아... 아이 개지도 못하네 큰일났네 이거 요거 터지면 직결로 바꾸겠습니다 터졌어 직결로 해야되겠어 직결로 유챔돔님이시죠? 네? 예? 유챔돔님 예 혼자서 다 잡으시면 안 돼요 예 지금은 뭐 촬영 안 하세요?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. 근데 뭐 하면 뭐 꽝인데 <웃음> 해뜰 때가 원래 피딩인데 그때 안 나와가지고 아 힘들겠다 했죠 <웃음> <웃음> <웃음> 광어, 광어 나왔어, 광어. 와, 애, 광어지만은 애기 물고 광어 나왔어. 뭐졌죠 <웃음> 방생. 애광어는 살려줘야지. 업무 조사님들 수준이 이정도예요. 두 개는 욕심인가? 촬영은 하는데 나와야 모르죠 아, 아 이런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런 터질 길이었는데 라인이 터지네요 라인을 터뜨리고 이거 입질을 이렇게 놓치나요 애기도 속쌉이고 아 입질 좋았는데 라인이 슬려 있었네 여받치면서 데미지를 좀 먹었나 봐요 개시도 놓치고 자 시청자님께서 반대편에, 반대편에 타고 계시네요 오셔가지고 파란색, 진파랑색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진파랑색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건 뭐, 뭐 거의 군청색이같고 까만색이고 뭐 이런데 혹시나 정보를 주셔서 그 옆에 계신 조사님께서 이걸로 한 서너마리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진파랑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파랑이 아니고 군청색이지아 이거 근데 두시간 반 동안 개시를 못하니까 이거 심적 데미지가 큽니다 네, 가지체비도한 두개 정도 뜯기다보니까 연습도 안돼있고 오늘 큰일습니다 진짜 이거 왕실 수도 있겠어요 반대편에 한 네마리 잡으신 분계시는데 저는 계시도 못했고 자 지금 펄돌입니다. 그, 금방차면 뜹니다. 펄돌이 더 심해지니까요. 자 오늘은 모허볼, 외연도로 한번 가겠습니다. 지금은 모허입니다. 어차피 안 나오는 거. 다들 괜찮으시죠? 네, 외연도로 가겠습니다. 자안 나오니까 선장이 미쳐 가나 보네. 네, 한참 갑니다. 에이구 이게 외연도로 쏘네 또. 어, 어. 아 이거 징조가 안 좋다. 야, 이게, 뻘물이 아니고, 완전 흙탕물이요. 그래도 안 되겠어. 그래서, 보험 걸고, 차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9시 반인데, 아이도 개시 못했어요. 현장도 지금, 너무 안 나오니까, 이쪽으로 왔는데,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. 여기, 뭐 엄청나게 탁하구나 그렇진 않네. 오, 괜찮아. 아, 물색이 탁하지 않으면 있으면 건져야죠. 아, 계시도 못하다니. 이거 한1 5 m 나 올려나? 제 가지 채비를 외연도에서 보였는데, 어, 히트 오자마자... 아, 와, 저런 게 나와야지! 찰박이보다 조금 더, 대포알은 아니고 찰박이 정도 되겠네 자 보시죠 오늘 영상은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꽝 쳐가지고 일단 레이저 쪽이 먹네요 오우 사이즈 좋았어 오우 2연타에요 연타 가비 이연타 사이즈는? 찰박이 박이 오우 어이! 왜 이러셔! 혼자 나다보시네? 어. 사이즈 아주 훌륭한데? 자, 대들안대들 하는 거예요 아... 국방을 써야 되는데 반대로 썼네 옆에서 계속 기죽이기 위해서 제가저 아기가 없습니다. 아이고 인제 쳤수 인제. 그러게. 아 떨어졌어. 우리 달다 떨어졌어. 그내려 그래. 여기 다 모여있나 보다. 습니다 위아래 야 저기 나오네. 누구든 잡으면 아무튼 있는거잖아요 자 있으면 저도 좀잡아봐 알죠? 아첫 수를 큰 놈을 떨어뜨리네 폭이 작아서 그런가? 작년에도 오랫지만 올해도 바꿔준거 실련이 크네요 야물색이 맑으니까 여기다 올려있었네 이야 <웃음> 삽질 삽질 어? 이렇게까지 삽질 하네 이거? 까이고 안되는 날은 열심히 하죠 뭐자 직결에도 평 맞춘 놈 쓰겠습니다 오늘은 직결 맞서. 야색 어? 색 좋아 근데 난안 나와 <웃음> 어, <웃음> 히트! 와 사이즈 좋다 어 오늘 사이즈 좋네요 외연도가 역시 사이즈가 좋았어요 달봉이 참패의 날 이거 뭐 다들 잡으시는데 저만 못 잡습니다 잡은 것도 떨구고 아예 이래저 안되면 생각해왔던대로 더 줄였어 단차 바짝 바짝 줄였어요 아 단차라는 가지줄 오자마자 옆에 조사님 계속 서 뽑아냈던 자리죠? 자 이번에는 배를 살짝 뒤로 빼가지고요 조금 빨리 갑니다 이 길이 조금 더더잘 붙을 거예요 개시했다. 크질 않고요. 개시했습니다, 개시. 게시. 아, 인지 한 마리. 뭐 사이즈 좋다? 으. 이거 개시 오 근데 한 마리 잡아도 사이즈가 좋네 올려보세요. 개시했으니 나오겠죠 날씨도 흐리고 이건 도우니까 사이즈가 크잖아. 괜찮라인처럼 사이즈. 이게 포인트 살짝 바뀌고 고기 고자리에서만 그 나오는 건가요? 제가 쓰고 있는 애기는 심평 애기입니다. 보니까 단차가 좀 낮고 포인트가 딱 이대로 있는 것 같아요 어우 사이즈 좋다 오이구 잘나온다 잘나온게 아니고 잘들 잡으시는거죠 역시 선정이 포인트 선정이 좋았어 뭐야 계속 이 정도는 나와야 돼. 아버지은 어, 낚시 와가지고. 나올 땐 나와줘야지. 바지줄을 짧게 하니까 금방금방 느껴지네요. 오! 사이즈 다 괜찮습니다. 히트, 가 아니네. 세 마리. 어, 아, 물색 지으니까 너무, 너무 좋다. 야, 여기만 계속 돌아도 있는 건다 뽑아먹겠다. 대만, 중내만, 녹도까지는 완전히 그냥 황토색 무, 물색이었는데, 외연도우니까 좀 물색이 좀 낮았습니다. 포인트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, 건봉선정이 어휴 털렸다씨 <웃음> 에이 와 오늘 엄청나게 털리네 진이 많이 만들어갖고 뭐오 다행이야 바로 여이사요 뒷편에 대신 하세요 뭐있다 오 여우야? 잘 잡으신다. 저도 한 마리 왔어요. 오, 이건 똑바로 보 와, 쿠바. 급하... 응. 어우 요런 사이즈만 나오면 진짜 현재 4마리 네 사이즈가 잡히는 맛이 있어 줄인거? 아 완전 아쉬웠네 채비 많아 채비는 많은데 추가 문제네요 번갈아가면서 쏠까요? 집킬 채비 손실은 있는데 여같이 재밌죠? 우물 같은 것만 없으면 할만이 털이 자, 이이 멤버십. 이 털이 버 자, 자, 이 <웃음> 계속 주이 음. 뭐? 안녕하세요 으, <웃음> 으. 와, 사이즈 굉장히 크네요 수평 잡아온 애기들 반뭐 그냥 갖고 온 애기들 반인데 가지만 쓰면 애기가 모자랐다 여기 모 선단에서 한번 끌끌 지나갔다는데 안나왔답니다 근데 이제 가벼운 그렇다. 네가 안 이나 이거? 자, 시청자 형님이 주신 아기 애기. 집평애기인데 꼬리가 조금 뜨더라고요 아, 그물 진짜 아, 그물 안 좋아 파란색도 못겠는데 자, 물색이 바힙니다오우예야 아니, 이렇게 잡으신데 어떻게 커피를 타오셨지? 아니, 천마리 얘가 잡았다. 아. 아, 한 마리 나왔어요. 에이, 작다. 작은 녀석이 이렇게 쏘고 있어. 오우, 적지 났네. 다음에 가지를 조금 잘라야지. 반응이 조금 늦습니다. 10cm도. 왜? 한 마리 나왔는데. 네, 그물리를받아야 자, 뒤로 빼볼 테니까요. 아, 아, 아, 자, 3cm 줄였습니다. 음, 5cm? 3, 3cm 더 줄였나? 정신 나겠었지. 푸운동은 해려는 거 아니야? 기달리는데 이거. <웃음> 느리자마자 한마하하오네하하 <마디> 하하하. <웃음> <주꾸미. 웃음> 내 핸들 알아? <웃음> 아 이거 카운팅하면안하하 야, 쭈꾸미는 빼야돼. 아 어쩐지 멋지게 탁 올라타더라. 네, 고맙습니다. 형 잡으셨어요? 아, 세 명을 합니까? 지금 여섯 마리 잡았나? 어, 저런 비슷하게 잡으셨네요. 뭐. 그냥 한 마리도 잡았어요. 여기 와서도 잡았어요. 아, 워낙 많이 빗겨가지고. 아... 그래도 외형도 좀 오니까 물색이 좋네요. 기쁜 바람에. <웃음> 섬에 어, 왔네요. 많이 잡으세요. 예, 많이 잡으세요. 어, 물 색깔이 또 조금 변했네. 자, 섬치기. 섬치기죠, 그죠두 어, 자리 있 채우겠지. 세 마리만 더 잡으면 열 마리니까. 자, 이번에는 옆으로 올려주네요 자, 한 마리 왔습니다. 와, 쭉 끌고 가네, 그냥. 으흐, 으흐. 어우 다행히 안 쳤어. 자, 여덟 마리. 아까 쭈꾸미를 카운팅을 해가지고, 이번엔 카운팅 안 하려고요. 여기안 좋네 아 바다도 안 채워줘 히트 어우 잘 오셨어 어우 사이즈 원 어, 다. 어타자한칸 네? 클러리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잘 나왔는데 어. 바닥은 좋더라. 어이. 나, 거기서 하, 내리자마자 한 마리 잡았어. <웃음> 야, 또 기대를 품게 하는 자리네. 이 때는 포인트가 어떻게 바뀌지 물색은 변함이 없는데 들물이면 포인트가 또 달라지나 봅니다 와 여기 섬치기를 하는데 섬치기 하면 웬만하면 좀 성의를 벗어내도 가비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정말 따뜻한 만 나옵니다 올해 가비 풍년이라는데 오늘은 아닌가 봐요 그치 한말이 왔어 요 사이즈 괜찮다. 아이고, 이제 두 자리? 오, 사이즈 좋아. 그래도 뭐, 마리시는 제가 못 잡아서 이제 열 마리지만은. 사이즈가 크니까, 한 마리를 떠도 좀 양이 많이 나오겠지. 뒤에도 이틀, 땅안 떠면 맞는다. 아, 사이즈 좋다. <웃음> 해 뜨면서 조금 살아났나? 조심히 이뻐서 어 사이 좋은데요? 으휴 괜찮으세요? 에이 자. 야, 너, 올라오면서 쏘면, 어떻게 해. 피로가 깔고 <웃음> <웃음> 고맙습니다. 같이 오신 거예요? 아니요. 아니요. 아, 따로 오신 거예요? 와, 시청자님이 두 분이나 계셨네. <웃음> 어디 오면 알았어요. 아, 근데 그 여기는 안 돼? 신청 안 돼? 아... 좀 더? 아, 보기 보이시는 예, 섬치기 정도 하면 백갑이는 몰라도 5 0수 이상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내일은 오 아, 훨씬 낫겠죠 외연도 쪽으로 오는 배들은 좀다을것같습니다괜실로 들어가시죠 현실로! 물! 물 많이 튀는데! 많이 잡으세요! 예. 와 여기 뭐 포인트 끝내주는데 여기 내일 10월 9일인데 외연도 쪽으로 갑오징어 치러 오는 배들 있으면 박박 긁을 것 같습니다 수온도 뭐 떨어지긴 했다지만 오늘보다는 더 적응하겠죠? 하 지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온에 적응을 하겠죠 갑자기 수온이 올라가지는 않을테고 근데 오늘 허천들도좀 있었지만 촉수로턱 때리고 마는 그런 입질이 좀 많았어요 제일 큰건 오늘 제가 삽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떤 삽질이냐 가지가 가지채비가 이렇게 적응이 안됐어요 아예 쭉 끌고 가는거 외에는 감을 못잡았습니다 히트? 아니, 가비배에서 광따 해갖고 히트? <웃음> 애광이다. <웃음> 자, 아까부터, 아까부터 계속 광따 하셨는데, 오늘 활성도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. 아까 그러니까 저기 끝에 일천전님은 네, 애기에 하나 광어가 물고 나왔어요. 좀 작다? 오비트와 갑자기 광어는 막 나오네 혹 광어 가져가실래? 어... <웃음> 조심히 가져가죠 아니 근데 왜방생만 하세요? 잡는 재미? <웃음> 이 프로에요 프로 갑이도잘 잡으시고 멀미라 해서 쓰러진 몰라도 포기는 없죠. 낚시 가서 포기가 어디 있어? 어? 자 벨트가 떨어졌습니다. 떨어져 있어서 벨트 수리를 해야 됩니다. 대상 일자대로립니다다음에 <웃음> 많이 적겠죠? 올해 첫 갑오징어 배는 친구 배를 탔죠. 네. 태풍이 지나간 후라. 그날그날 네. 그날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는데, 요거는 조금 불만족스럽고. 또 나왔어. 파란색인가봐요. 계속이래 <웃음> 어우 사이즈 좋아 아 나도 시동 끄고 잡고 싶다 조용한 이 상태에서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파란.. 에이 배지라니까 그렇지 파란색만 넣어 파란색 음. 나 있어 하나 줘? 야, 와, 갑자기 갑자기 막 잡으시네. 앞에서도. <웃음> 선장님 앞으로 배질하지 마. <웃음> 그냥 그냥 흘려. 오 <웃음> 어, 좋아, 좋아. 이거 시도 끝셔야 돼. 야, 지금은 라인을 안 잡아도 되는 상황이야. 아, 그래? <웃음> <웃음> 오, 이야, 에! 아이고, 있으나 말아도 있으나 말아. <웃음> 한 마리도 못잡았다그래도 되니, 탁, 탁 떨구네. 여보, 막 땡긴다, 얘. 아이씨, 늦었다. <웃음> 아, 땡겼는데. <웃음> 어? 야골이라고? 오우! 이번는 확실이야 또 떨어지면 진.. 그렇지! <웃음> 하지안 빠진 것 같지? 오쭉 뽑아 올렸어, 이번에 오 아유, 저 있으나 말한 손자 기차 저거 야, 이거 바늘인 <웃음> 거야 짝진가봐 어, 왜 그래! 왜? <웃음> 그럼 요산한 파란색을 써볼까? 잘좀 해봐, 잘 좀! <웃음> 야 쳐다보고 있는데 <웃음> 내가 겁나 내가 이입어다 <웃음> <입하고 나> 잡았어 <웃음> 친구 한마어 수고했어 가자. <웃음> 어 가자 이제 한 마리 왔어. 하하 <웃음> 파란색이 먹나봐 아이고 가지가 집결을 못 이기네 제가 정리를 못해서 네. 와우 와 계속 나와 계속 몇 마리에요? 몇 마리? 와, 스물 일곱 마리. 와, 두 배를 더 잡으셨네. 예. Yeah. 히트! 문호의 문호! 문호의 문호! 왜? 너또빠뜨렸어 야, 일로 와. 내, 내가, 내가 빠뜨려줄게너 <웃음> 정신 차려야지 안 되겠다. <웃음> 야, 사장님! 뭐, 여, 옆에 사장님 잘 잡으시네. 야나 오늘 잘할 수 있었는데 옆에 고수들한테 기빨려 갖고 못했어 오늘 야 미안해 나손장이못갖도서 그래 <웃음> 뭐 자책까지 해 우리야 야 꼬무야 다음주에 바비베 잡혀있거든? 거기서 많이 잡으면 어떻게 했냐? 널봐 <웃음> <넓어>, 이씨 아그 방법 그방법 있었네 <웃음> 야 그래도 다행히 너, 여기 그러게 오, 그러 그래. 자, 끝내야되는데요 제가 한마리로 잡기 를 삼아서 얼니다 자, 밤새겠구만 네, 시0입니다 자, 이번이 마지막 일이에요 스어 굿! 야! 너만 다 잡았으면 다섯마리 잡았잖아. 왜세 마리 떨고가지고 그거 다내건데야자 <웃음> <웃음> <웃음> 보셨죠? 친구 잘둔 덕에 13마리에서 15마리 됐습니다. <웃음> 자여분저 저 앞에 걸어가신 두분 보수님들 때문에 오늘 기빨렸어. 아, 봉계는, 봉계 여기. 형님, 몇 마리나 하셨어요? 나도 흰자 수, 수자리 수다 넣었어 아. 아, 오! 네. 많이 잡으셨네. 사이즈 <목소리> <목소리> 큰거 잡으셨네요. 여기가 덩어리가 크네. 예, 예. <목소리> 사장님 몇, 몇 마리나 잡으셨죠? 요 잡았습니다. 와, 아, 예. 아, 네, 좀. 어? 사절이에요? 오, 처음 보네. <목소리> 예. 선수는 장비도 다른겨. <목소리> 아저열쇠마리 밖에 못잡아갖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3등분을 해야 되나 이랬더니 저보다 더잡습네다자 <웃음>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예. 복수전 기억하고요 뭐전 어, 맨날 복수전이야 작년부터 거의 실험처럼 해왔어요 근데 완벽한 수평액이 수평의기 만들어가지고 수평액이를 만들면 가지채비를 필수적으로 좀 써야 되죠?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. 그래서 그쪽으로만 집중을 했었는데, 오늘 연습도 안된 가지 하냐고 처음에 삽질을 하니까, 계속, 계속 말리더라고요. 이걸 해도 안 되고, 저걸 해도 안 되고, 작년에 피터지게 하고 하면 상위권을 했는데, 오늘은 이도저도 아니니까, 아, 그리고, 오전에 물색 그렇게 됐을 때, 좀 많이 멘붕이 왔었어요. 자, 그냥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. 오늘, 어..선장도 만고생이좀 심했어요 이 녀석이 좀 안나온다 싶으면 <웃음> 이게 오기가 생겨갖고 지금 거의 4시 반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이정도까지 막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..저 저 친구는 껌모 선장은 뭐니 네 덕이다 다른 분들 많이 잡으시는 분들 덕이다 겸손해갖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껌모 선장이 열심히 하는 탓이에요 손님도 점점 많이 늘고 있고 자식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오든 안 나오든 같이 승선하시고 한번 타보신 분은 칭찬도 하시고 입소문이 나고 껌모 카페 회원도 좀 늘고 하는 거겠죠 오늘 13마리가 다예요 뭐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뭐 언제 항상 많은 조그만 올린 것도 아니고 많이 올리면 또 오히려 또 태연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